음 오늘은 좀잘안 풀린 날이었고 무보다잘 소통도 잘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원래 미드 정글 싸움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소통도 잘안 되다 보니까 저 미드 정글 싸움에서 계속 밀린것 같아요. 음 일단 요즘 메타인 정글 렉사이 자르반 리신 그게 다밴드기 때문에 충분히 바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 일단 멘탈 잡고 이겨보자고 그런 콜이 나왔어요. 네, 아쉬워요. 일단 아쉽고 내일 이기면 그래도 사강 가니까 내일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어, 제 기억으로는 바텀이 미드에 있었고 정글이 아래에 있어서 미드에서 저희는 미드에 다 있었는데 미드에서 싸우자는 콜이 나왔는데 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싸우자고 어떤 사람들은 안 싸우자고 해서 거기서 좀 코리 엇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상대 팀들도 전어 각자 리그에서 1위한 팀들이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어, 일단 저는 작년 여름에 MVP 연승에 있었다가 대만의 마치 e 스포츠로 갔다가 이번에 FW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레더 형이 이렐리아하고 저가 그때 이달리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레더 형이 치통으로 뭐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시들어니까시가대만스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좀 팬들 인기 실감이 나요? 일단은 어, FW 원래 대만에서 명문 팀이다 보니까. 어, 주요 멤버들이 나가도 그 f w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경기를 해봤는데 어떤 정글러가 인생이 깊으셨습니까? 저는 어, 일단 클리드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닝선도 잘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솔랭에서는 클리드 선수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서 클리드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 일단 음 <웃음> 어, 예상치 못한 갱킹? 분명 아래쪽에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탑 가서 죽이는 거, 그런 갱킹? 일단 저희 팀은 소통만 잘 되면 적어도 <웃음> 꿀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내일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웃음> 팀에서는 봄 시즌은 일단 성적이 안 나와도 되니까 소통 그런 서로의 합 그런 위주로 하자고 했는데 봄 시즌에서도 조, 음 시장은 좋았는데 중반에 좋지 않았지만 결국엔 1등을 하고 여름에도 더팀 다섯 명합 어 소통 잘 돼가지고 여름 시즌에도 1등 할 겁니다 내일 경기가 마지막인데. 일단 내일 이겨야 사강을 올라가니까 내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m p 의그 안준영이랑 조세희가 제일 친한데 어 셋이 장난 많이 치는데 서로 셋이 만나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